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나쌤 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핀뎀 파트너스로 어떻게 여러분들이 돈을 벌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수익구조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은 한시적으로 프로모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30%의 리워드를 받으실 수 있지만 향후에도 여러분들의 실적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 30%의 리워드를 유지할 수가 있는데요 해당하는 방법 여러분들께 조금 더 쉽게 화면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이제는 핀든 파트너스로 어떻게 돈을 버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핀덴 파트너스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제휴마케팅 시스템 중에 한 가지입니다 제휴마케팅 시스템이라는 것은 온라인 상에서 여러분들이 상품 홍보를 해주시고 그 홍보 있는 링크를 통해서 고객께서 구매를 하시게 되면 고객이 구매했는 금액의 일정 퍼센트를 돌려받을 수 있는 리워드 시스템을 얘기를 하겠는데요 그 리워드 시스템 중에서 가장 많은 수수료를 주고 많은 페이백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핀덴 파트너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최고의 부업이라고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놨는 내용인데요. 자핀덴 제품을 여러분들이 온라인상에 홍보하는 역할을 해주시는 거고요. 홍보 후에 구매가 일어나게 되면 최대 30%의 수수료가 지급이 됩니다. 본인이 구매해도 수수료가 지급이 되는 것이 제휴 마케팅 중에 본인이 구매했을 때 수수료를 주는 경우가 없는데 핀덴 파트너스가 거의 유일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핀덴 파트너스의 수익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핀덴 파트너스의 수익 정책으로 가장 좋은 점은 300만원 이상의 누적 매출이 발생했을 때 내부 제품에 한해서 최대 30%까지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인데요. 일단 제품에 대해서 기본적인 수수료율은 내부 제품인 경우에는 5에서 20% 외부 제품인 경우에는 5에서 10%가 기본적인 수수료입니다. 하지만 이 수수료에서 추가 수수료인 이 급간 수수료가 더해진다면 최대 10%를 더해서 30%까지의 여러분들이 캐시백을 받을 수가 있다는 부분인데요. 일단 급간 수수료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께서 핀덴 파트너스에 있는 제품들을 누적 판매했는 금액 기준으로 내 외부 제품들을 여러분들이 6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만약에 매출을 일으켜 주신다면 추가 5%의 수수료가 더해져서 내부 제품인 경우 10에서 25%까지의 기본 수수료율에서 5%가 추가된 수수료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적 판매했는 금액이 만약에 300만원 이상이 되신다면 추가 수수료 10%를 더해서 내부 제품 15에서 30%까지의 수수료를 추가로 여러분들이 받아 가실 수 있기 때문에 내부 제품이 5에서 20%인 부분에서 최대 10%가 더해진 15에서 30%까지의 수수료를 받을 수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이 급간 수수료율은 여러분들께서 누적 판매했는 금액이라고 하는 부분에 좀 주목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누적 판매 금액이라는 것은 핀덴 파트너스 활동을 시작한 기준으로 해서 몇 년을 하시든 간에 또는 몇 달을 하시든 간에 계속해서 쌓여져 가는 금액에 대해서 수수료가 추가로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 핀덴베베 상품을 하나만 판매를 하셔도 추가 수수료 5%를 더하셔가지고 10에서 25%의 수수료율을 받으다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핀덴베베 제품을 만약 5개 정도 판매를 해주시게 된다고 라 했을 때에는 누적 매출액을 300만원 이상까지 달성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계속 10%의 추가 수수료를 받는 15에서 30%의 수수료를 받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찌 보면 제휴마케팅으로서는 가장 많은 수수료를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핀덴 파트너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익화를 가장 쉽게 만들 수 있고 많은 금액을 제휴마케팅으로 벌어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핀덴 파트너스의 수익구조를 간단하게 한눈으로 확인을 해보게 되면요 핀덴 파트너스의 상품 링크 또는 여러분들의 쇼핑몰 링크를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또는 직접 구매하시거나 지인에게 홍보를 하시면서 온라인 홍보를 하시는 거죠 그랬을 때 구매했는 고객들께서 구매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구매했는 금액에 링크를 통해서 매출이 발생했는 금액의 수수료를 여러분들이 수익창출로 가져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채널 또는 홍보 활동을 열심히 하신다면 이 파트너스 수익창출은 아주 쉽게 일어날 수가 있게 되고 여러분들이 구매했을 때도 일어나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최소 20만원 정도는 벌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수익을 극대화하는 마케팅 방법으로 제가 앞서서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채널을 성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자면 유튜브 제품 리뷰나 유가 유튜버가 되면서 여러분들이 핀덴 파트너스로 활동하는 겁니다. 두번째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육아그램, 팬덴그램에서 육아 인플루언서로 거듭나시면서 홍보를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블로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네이버 블로그, 티스토어 블로그 등을 통해 가지고 블로그 활동을 하셔서 블로그를 성장시키실 수도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제휴마케팅의 수수료로 돈을 벌어 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인들에게 여러분들이 핀덴 파트너스의 상품을 홍보를 해주시게 되면 당연히 그 해당하는 수익도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라인 상에서 마케팅만 잘 해주신다면 여러분들은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벌수 있는 온라인 쇼핑몰을 가만히 운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정산방법입니다. 정산방법 앞쪽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한번더 짚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교육을 수료해 주셔야 됩니다 온라인 교육 영상 중에서 제품과 마케팅 교육에서 필수 교육이 있습니다 해당하는 영상 꼭 수강 완료를 받아 주시고요월 2회 정상금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월에 여러분들이 수수료를 지급 받을 수가 있는데요 예시로 들어서 9월 1일에서 9월 15일까지 여러분들이 있었던 매출 같은 경우에는 10월 14일에 받으실 수가 있게 되는 거고 바로 딱한 달이죠 자, 매출 9월 16일에서 9월 30일까지의 매출이 있었다면 그에 해당하는 부분은 정산을 10월 31일에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금 같은 경우에도 파트너스의 판매액에 소득세 3.3%를 제외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받게 되시는데요. 본인이 구매하는 단발성 구매인 경우 30만 원 이내인 경우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어 발생했는 수수료가 30만 원 이내였을 때는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기 때문에 3.3%를 내지 않는 거고요. 30만 원이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 3.3 소득세가 신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따로 사업자를 내지 않고 여러분들이 진행하실 수 있고 여러분들이 돈을 벌었다라는 것이 우리 핀덴 파트너스에서 세금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만약에 소득이 많아지게 되신다면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때에 이 해당하는 소득세 부분을 확인하셔서 세금 신고를 해주시면 되는 부분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핀덴 파트너스 고객센터를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가입하실 때 입력하신 통장으로 바로 입금이 된다라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핀덴 파트너스로 돈을 벌수 있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또 정산을 받는지까지에 에 대해 가지고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돈을 잘 버는 일만 남았다는 라 점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는 핀덴 파트너스 마케팅 교육이 모두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핀덴 파트너스로 돈 많이 벌어봐요. 감사합니다.